코리아 넘버원 no. 유튜브 채널 왔다 왔어. 진행자 왔다 왔다는 강남으로 돌류 투산을 끌고 쭉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립니다. 근데 시간을 두고 쭉 가다 보니까 저 앞에 대각선 왼쪽 위쪽 방향으로 무지개가 피었습니다. 꽃이네 꽃. 무지개가 방향을 터니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내리던 피가 조금 더 지역을 바꿔서 가다 보니까 조금씩 고칩니다. 아만 무지개가 핀 쪽은 비가 오지 않는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강남으로 달려갑니다. 비가 오는 날 강남으로 가는데 도로가 그렇게 막히질 않습니다. 지한속도까지 쭉 달릴 수가 있습니다. 멋집니다. 강남에 타왔는데 하늘에. 이렇게 햇빛이 났습니다 구름이 멋진 그림을 그리네요 드라이브하기 끝내줍니다 차량이 자기 속도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와이퍼는 오토로 설정해서 비가 오거나 물기가 닿았을때 한번씩 움직여 줍니다. 멋진 드라이브 코스였습니다. 도심에서 이렇게 쭉 달릴 수가 있다니 정말 도심의 빌딩이 하나의 그림이니 지나가는 차량들도 자신의 속도를 다내는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거의 강남에 다와갑니다. 도심 속 트라이브 하기 멋진 하루입니다. 곳곳에 있는 순간순간 정찰해야 되는 신호등이 더 멋들어 보입니다. 앞에 교보 빌딩 사거리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강남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돌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를 들고 빗길을 들고 죽어다 보니까 무지개와 아름다운 하늘을 보는 도심 드라이브였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렇게 매번 운행할 수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